세력의 진화. 가끔가다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단타 매매가 불법인가? 만약 불법이라면 법으로 금지시켰겠지. 나 역시 단타 매매가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세력은 어떠한가? 세력은 올바른가?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물론 실질적 투기 세력일지도 모르겠으나 내 생각에 대부분 보변 기관 놈들이 다 기관 놈들은 일반인을 펀드로 유도하고 그 펀드 자금으로 종지를 움직이면서 남은 푼 돈으로 세력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또한 올바른 가치 투자야말로 진정한 주식 투자의 이데아인 것이다 이러한 이데아를 위해 금가미는 끊임없이 투기 세력을 조사하고 구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코스닥 시장의 대부분 종목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건 코스피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우량주 가치투자라는 정석적인 방법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럼 그들은 과연 투자가 뭔지 알까? 스스로 질문해봐라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님 투기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내 생각에 투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산 주식의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투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분봉으로 매도 매수를 때리는 것과 당신이 주봉 월봉으로 매수매도를 때리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어차피 매수매도 포지션은 똑같이 나온다. 단타 매매라고 매수할 곳에서 매도하지 않고 매도할 곳에서 매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자신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염려해 준답시고 모든 단타 매매자들을 마치 주식시장에 독버섯 보듯 한다는 것은 정말 꼴 같자는 일이다. 아마 진정히 세력들이 사라졌을 때 단타 매매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진정한 가치 투자만으로 주식시장이 매매된다면 단타 매매에 무슨 이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 95%는 단타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깡통을 차야만 하고 5%가 그들의 자본을 흡수한다. 이런 살벌한 생존 게임에서 누군 옳고 누군 그르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지금 수익률이 조그마니 설령 많이 있다고 한들. 당신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 수익률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악마의 유혹 데이트레이더 약 15년 전 친구의 권유로 나는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었다. 여느 때와 같은 어느 날 친구놈이 술자리에서 증권책을 손에 들어 올리며 주식 투자로 하루에 30만원을 꾸준히 벌수 있다고 유혹했고 그리곤 증권책을 나에게 빌려주며 읽어보라고 권하는 걸 나는 내심 내키지 않는 걸 마지못해 받아 챙겼다. 친구 쭉 한잔해라 진수야 이번에 내 진짜 돈 되는 거 발견했다 이가 나 쥐랄하네. 친새끼 또 핸드폰 팔이 다단계 말하냐? 친구. 쯧쯧. 네가 그래서 항상 돈이 없지. 내가 아직도 다단계 같은 거나 할거 같냐? 이번엔 진짜라니까. 나. 미는 그렇게 똑똑해서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다 말아쳐먹었냐? 내가 네한테 속은 게 한두 개냐? 이번엔 절대 안 속아 이자스가. 친구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들며. 이 책이 안 보이나? 아무나 책 내는 줄 아나? 하루에 30만원 번다니까. 나. 네가 직접 해봤냐? 하루에 30만원 벌어봐. 새끼야 그게 쉬운지. 대도 안하는 개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라. 친구. 내가 보름 정도 해봤는데 150만원 정도 벌었다니까. 일단 한번 믿고 읽어봐. 내가 절친인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책 줘봐라. 맥히지 않는 걸 친구놈 허풍 섞인 헛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받아두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중에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친구놈한테 받은 책을 살펴보았다. 책의 첫 페이지에 저자는 증권사에서 기관투자자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관투자자? 그렇다면 친구놈이 말한 것처럼 믿을만한 것일까? 일단 증권사 투자자로서 경험이 있는 저자의 책이란 걸 확인하고 약간의 안도감에 책을 읽어보았다. 생소한 용어들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시점부터 나의 건강한 이성은 병들기 시작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을 순진하거나 멍청했던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망상에 빠진 나는 오직 돈을 원하는 좀비처럼 증권 계좌를 개설하였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전에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었다. 책을 세번 정독하고 나보다 한 달을 앞선 투자 선배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시작한다. 나야 윤상아 책잘 읽었다. 내가 보기엔 이동평균선 매매가 안전한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친구 새끼 드디어 입문하는 거냐? 근데 공짜로 기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나? 나야 임마 니내 친구 맞나? 술 한잔 콜 친구 콜 술집에서 친구놈의 침을 튀겨가며 떠드는 기법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해서 조금 오르면 팔면 되고 특히 눌림목에서 도지형 캔틀 차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신형 몰빵에서 종가에 매수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드디어 다음 날 기대하고 고대하던 매수를 시작하였다. 물론 종목은 내 아이디어가 아닌 친구가 어제 술집에서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였다. 친구놈이 강조하고 또 하던 도지형 캔들에서 말이다. 다음 날 어제 매수한 종목은 4%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었고, 배운 대로 전날 신형몰빵을 했고 매도하여 원금의 10% 정도의 수익을 맛보았다. 실제 수익금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었던 나는 투자할 돈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당장 어머니에게 주식 얘기를 꺼냈고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뿐이었다. 절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 단념하고 돈을 어디서 구할지 생각을 하던 중 며칠 뒤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이 생각났다. 등록금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고 연체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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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전염병처럼 주식시장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미 주식에 중독이 되어버린 여러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그 누구든 온통 주식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들은 몰랐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저 돈에 대한 갈망만 앞서 모든 걸 행동할 뿐이었다. 파라다이스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두 달이 지났을 쯤에 나의 친구이자 스승인 윤상은 술을 권하며 연락이 왔다. 친구 윤상은 항상 성격이 밝고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였다. 물론 그 도전정신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단계에 빠져든 경우만 봐도 말이다. 오래된 친구였으니 이놈의 어두운 목소리만 들어봐도 한동안 주식매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당시에 주식시장의 상승부문 짧았으며 곧바로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나 또한 머리가 복잡했던 시기였다. 매매는 손실 중이었고 연체된 등록금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을 들어보니 신형으로산 주식이 다음 날 폭락했고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상승 추세에 있는 증시를 믿고 계속 보유하다. 결국 상패 직전까지 가버렸고 손실은 불어나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고 하였다. 그가 가진 원금 대부분은 부모님 에게 빌린 돈이었다 악마가 우리를 고통의 시간으로 유인하는데 성공 했다는 걸 증명하듯이 우리의 멘탈 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는 매일 손실 복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을 만회하려면 급등 주 매매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매매의 결과야 뻔했고 등록금을 모두 날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부모님 앞에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첫 번째 깡통을 경험하게 된다. 한동안 나를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인 친구를 원망했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잘못인가?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피해의 원인은 항상 같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학생이었던 신분으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오히려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차트는 지나간 과거를 보는 용도로 국한되어야 한다. 절대 차트 따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특히 기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단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한 문제들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히스테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식 또한 계속 보유 그리고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 이번 하락으로 저평가 종목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항상 마음속으로 외치길 바란다. 절대 절대 돈을 잃지 말자. 앞서 첫 번째 깡통으로 나는 주식시장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친구 윤상 그리고 아마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친구들도 이제는 아무도 주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전하는 주식에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알바를 하며 지냈다. 그 당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나의 상황을 기억 속에 지워버린다면 사실 흥분의 도가니였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주식시장이 급등할 때면 나는 다시 주식투자에 대한 욕구가 솟구쳤다. 그럴 때마다 욕구를 참고 또 참아야 했다. 누구든 주식시장에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기 마련이다. 지수가 상승하여 주식이 많은 사람의 일에서 회자할 때쯤 윤상이를 통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다는 아는 지인의 소식을 듣게 된다. 윤상은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앞선 실패 이후 빠르게 그 일을 잊어버렸고 다시 특유의 도전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윤상은 다시 떡밥을 물어오게 된다. 윤상 진주 미호진이 형 알지? 나 알지? 와 뭐니 있나? 윤상 그형 주식으로 돈좀 벌었다네. 고수다. 배 아파서 살 수가 있나? 나. 그러고 보니 그형못본지 오래됐지. 윤상 그러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호진이 형 만나보자. 주식으로 빈털터리가 된 경험이 있는 우리는 지인의 성공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배가 아팠던 것이다. 후에 그를 만나게 되었고 윤상과 난 당장에라도 질문을 토해내고 싶었지만 술기운을 이용하기 위해 술집으로 향했다 나 형님 한잔하시지요 윤상 오랜만입니다 형님 호진 이새끼들이 미쳤나 안하던 존댓말을 쓰고 지로리냐 주식때문에 나부른거 아니까 평소처럼 말마라나 형아 대단하다 우린 전부 쪽박차고 접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귀뜸 좀 해주라 호진 뭐 다른건 없고 당일날 매수해서 당일날 파는 방식이라는 거. 윤상. 형아, 데이트레이더인가, 뭔가, 그거 말하지? 호진. 뭐, 비슷하지. 아무튼, 다음날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윤상. 그래, 내가 앞전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말아먹었지. 나. 맞아.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는 자신만의 기법이나 그런 대답은 피했고. 책을 추전해 주었는데 데이트레이더 스켈퍼에 관한 책이었다. 1차를 마시고 그는 먼저 자리를 비웠다. 기분이 들떠있는 우리는 2차를 가게 된다. 윤상 야 진수야 지금이 저번 손실을 만회할 기회야. 나 근데 우리가 저 형처럼 돈 번다는 보장이 어딨노? 윤상 야이 바보야 증시 추세를 보라고 상승 추세에서 돈 벌기 쉬운 거 몰라? 그리고 우리 뒤에는 주식 고수가 있다 아이가. 나. 알았어 알겠다고 새끼야 침좀 그만 튀겨 안주에 튀잖아. 그렇게 그 형을 우리는 고수라 불렀고 흥분된 우리는 앞서 빈털터리가 된 기억을 회상했고 잃은 돈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결심했고 또다시 그렇게 우리는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의 투자 아니 물질욕은 다시 꿈틀거렸고 그렇게 악마가 거래를 제안하듯이 탐욕이라는 어두운 유혹에 다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알바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된다. 당장 그 형이 추천한 책두 권을 사서 읽고 또 읽었다. 이번에는 성공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책의 내용은 전체적인 일봉을 보고 분석한 다음 불봉에서 승부를 보고 손절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손을 비벼대며 매매를 시작했다. 연습을 위해 처음은 30만원으로 매매를 시작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손절도 쉬웠고, 대세 상승장이라 수익을 보는 날이 많았다. 윤상에게 연락을 했다. 나, 야, 돈좀 되냐? 윤상, 새끼가 누구놀리나 30만원 가지고 매매해가지고 돈이 되겠어? 나, 판돈 좀 올릴까? 윤상 그러자. 그렇게 우리는 판돈을 올려 도전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우리는 고수에게 다시 조언을 구하게 된다. 윤상. 야 진수 요즘 수익 좀 보냐? 나. 수익은 개뿔. 계속 손실이구만. 윤상 책만 봐서는 안 되겠다. 고수한테 구걸하자. 나. 그래 내가 전화해볼게. 그렇게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고수는 우리가 평정심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하고 손절은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매일 매매를 하지 말고 분봉 차트에서 높은 확률로 기회가 올 때만 매수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렇게 다시 금액을 낮추어 연습하였고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를 보며 실력이 늘어나는 듯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은 기분에 매우 들떠서 모든 사물 및 인간들이 하찮게 보였다 그러나 결국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데이트레이더였다. 약 3년의 세월을 무모한 도전으로 허비한 셈이다. 신이 악마와 거래를 했던 나에게 벌을 주듯 나의 삶은 오르지 못하는 깊은 지하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주식시장에서 잔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다 먹을 게 없으면 시장의 비듬이라도 주워 먹어야 했던 데이트레이딩을 청산하면서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피폐해진 삶, 그리고 신경성 위장병이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귀가 얇은 욕심만 많은 청년이었던 나는 증권 인생에서 또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나의 실수는 어떤 사람의 성공에 고무되었고, 그 사람의 성공은 검증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첫 번째 깡통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험들이 나를 진정한 투자자로 만들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데이트레이딩은 돈을 벌이는 행위였고 절대 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중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매매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론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가 무모한 도박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가? 데이의 무모함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그들은 잔부스러기를 먹는 기생충처럼 시장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한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지만 항상 수수료 및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 데이로 수수료 및 세금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상승폭이 큰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이런 종목은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폭도 크다. 당연히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수익의 횟수를 늘리고 손실은 손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내가 대의를 했던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세금이 없고 수수료만 있는 ETF 종목으로 특정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로 재미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구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더들은 특정 구간만 매매할 수 없다 그들은 잔부스러기들을 찾아 거의 매일 매매해야 하는 주식시장의 기생충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데이로 수익이 생겼어도 그러나 그 수익은 순식간에 손실로 변할 수도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잔고로 울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여러 번의 수수료를 기부하기 때문에 증권사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이다. 그 고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4년 전 나는 그 고수의 소식을 친구에게 들었고 고수는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 회사에 취업하여 일반인처럼 살고 있었다. 물론 그가 잃은 돈은 증권사 및 진정한 투자자들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증권사 및 진정한 투자자에게 기부를 한 셈이 된다. 초보들이나 아직도 단기 매매를 하는 도박꾼들은 제 경험담을 보고 수업료를 줄이기 바란다.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으로 들리고 여전히 단기 매매로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행해보라. 결론은 돈을 벌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가 되려면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주식 시장의 고수, 또는 전문가라는 존재들을 믿어서도 안 되며, 오직 자신만 믿어야 한다. 끝으로 당신이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본인의 생각과 매매 원칙,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면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